대방을 배려하고 동봉하면서 도전용부를 불러일으킬 네. 만한 예 교관이 좀 오래됐습니다 다시 재계약하면 한 10년 됐는데 간판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종로 3가에 오면 네. 버거킹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버거킹에서 사진을 쭉 들어보다보면 1층에 1층에 있고 사층에있습시는수다한 번씩 해봐요 어디를? 어, 저내 손이 이렇게 문직비고 있는 것같은 어. 네, 관장님. 관장님 이시는것같아님이그계시는고것 같아요. 어, 사고 있는 같아 어, 아요 어, 팀있 어, 어, 사 어, 네, 관장님 해지냈습니까 yeah. 해지냈어. 아이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하하하. 요즘 많이 바쁘다며. 외모 특별히 바쁘지 않습니다. 또 관장님. 어. <웃음> 몸은 좀 좋아지셨는데. 어. 살짝 좀 얼굴에 살이 붙으신 것 같은데. 어. 제가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슬린타운정규 뷰지, 모긴장, 우드더미 목인장, 그 다음에 육천방군, 팔참도 다 가지고 왔어요 완전 원, 그 목인장 지금 보신거죠? 아, 어. 네네 어 목인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영축권의 기술 중에서도 네네. 사부가 직접 부탁한 내용이 있어 다른 거는 수련을 조금 바쁘거나 게을리 한다 하더라도 목인장만큼은 네. 매일같이 때리라 오 왜요? 아 어, 목인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중국 네. 무술은 상대 수련이 되게 부족해. 네. 뭐 사실 요즘 중국 무술이 개털리는 이유도 그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 있죠. 아, 그냥 너무 힘이 그냥 엄청나니까. 그런데 그나마 유일하게 할수 있는 상대 수련이 모인장이잖아. 음. 빼을 때리는 거하고도 다르고. 음.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 네. <웃음> 그리고 이같으로우 <인간적으로 웃음> 네. 손에 해모 들고 다니잖아. 이 무슨 해머야, 되게 애기 손처럼. 너 여기서 너 돌으라고. 아, 어쨌든 관장님돌르 토르! 토르. 토르. <웃음> 어, <웃음> 관장님 지금 <웃음> 저랑 평발비가 지금 2대 1. 아니야, 그건 내가 이긴지. 아, 그렇죠. 어. <웃음> <웃음> 이게 어쨌든 뭐 이렇게 단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단련된 손 자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사실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항상 좀 고민이에요. 태권 기술에 뭐 이제 손바닥, 손등, 손날 때리는 기술들도 많은데 음. 복싱 대적하고좀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사실 예법 태권을 하다 보면 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하고 엉겨붙거나 손이 이렇게 엉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 사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은 거예요. 야그 잘못 찾아왔는데? 왜요? 너 영춘권이 타격기로 알고 있지? 아니에요. 음.. 일반 영춘권과 다른 점이라면 영춘권이 타격계 유술의 어, 정점이라고 한다면 실은 영춘권은 조금 음, 합기도 아니면 실은 레슬링 그쪽에 유술계열의 영춘권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웃음> 영춘권은 <웃음> 응, 합기도야 합기라고요? 어 슬기야 어쨌든 제가 그 핵심을 오늘 과장님한테 좀 얻어봐야겠어요 어쨌든 무기는 상대 수련, 그러니까 대인이 없을 때, 대인 수련이 안될때 모긴을 통해서 수련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 영춘권과 실용 영춘권의 차이는 아, 영춘은 이제 그런 타격 훈련과 기술 수련 위주라면, 실용 영춘권은 축을 위주로 해서 상대방을 제어하는. 그렇지. 가글 위주로. 이제 그럼 일단 목부터 벗고,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어, 저기. 근데 그 실용용 충권에서 음. 제가 항상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보통 이제 되게 근거리 안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는 것 같은 거의 비슷한 파워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회전을 들면서 음.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신기했었거든요. 음. 그게 어떤 원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런 펀치를 수련할 수 있는 좋 음. 훈련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훈련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 네. 어, 우리 임무 선생님이 하듯이 네. 그 무릎, 네. 발차기 할때 무릎을 주로 중심으로 돌려서 쓰듯이 영주 네. 명주, 싫어, 영주는 손을 움직일 때 L 팔꿈치가 네.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뿐이에요 아, 팔꿈치를 중심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짧은 거리에서 타격이 나온다는 건 거리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그 거리라는 걸 회전으로 커버하는 거지 물풍선 정도? 그 정도는 터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물풍선을 터뜨릴 때 그냥 터뜨린 게 아니라 터졌을 때 물이 동그랗게 회전처럼 쫙 퍼지는 아니 물풍선을 터뜨린다고요? <웃음>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물풍선이면 네. 사실은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강한 타격 어깨를 쓰거나 몸을 통째로 써서는 타격을 해서 절대 이렇게 터뜨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요? 네. 세게 치면 터질 것 같은데? 어 세게 치는데 이게 보기보다 조금 튼튼한데 한번 저, 제가 한번 쳐 봐도 돼요? 예? 네, 제가 그래도 복싱 수령이 역량이기 때문에 아. 네. 어 이거 세게 때리면 터질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이 뭐야? 아 요즘이 세네요 이거 다 히트 뽑아버렸는데 날아가버렸네? 아 근데 터지질 않네? 자, 자. 아, 궁금합니다 자. 네, 가볍게 그 다음에 저희힘 때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힘 때야 돼? 힘의 전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게 되면 안 돼. 전달력이 엉망이 되죠 음. 특히 완전. 네 가볍게 툭 떨어뜨려 놓고 툭 <웃음> 아니 아 지금 이게 물이 그렇지 잘가지 그거야, 그게 포인트야. 네네. 물이 사방으로 터져야 되는 거야. 네, 왜? 회전했으니까. 뭔가 한 방향으로 쫙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거울에서부터 이렇게 반경이 되게 넓거든요, 지금. 그렇지. 아, 이게 회전을 넣으면서, 불어가면서. 그렇지. 아... 쉽지않아. <웃음> 힘을 빼고. 오, 잘했다. 뭔가 목적의식이 가지면 안 된다. 네네. 그냥 가볍게. 그렇지. 나이스. 와 얘. 예.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정말 어깨 힘다 빼고. 그렇지 이거야. 헤은물 모양 상당히 좋았어. 이 정도 물 모양이면. 와, 씨, 소리 들었네. 와, 과장님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니야, 이거는 이거야. 원래부터. 아니 새로운 거야. 첫가것 같아요. 거. 어 오... 근데 이제 그러면 응. 본격적으로 뭐다 배웠는데 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걸로 비하 이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려고 아 그럼요 이거 가져갔어 다 야. 다른 영춘권에 비해서 저희는 치사구나 상대 진원을 조금은 빨리 시작하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 수련이고 상대를 느끼는 거고 상대의 축을 기울이는 거고 상대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상대 수련에서 나타나는 거지 개인 혼자 개인 수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대와 맞췄쳤을때그 기술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춘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로? 네. 투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소년두 아슬림타린 슬림타워 슬림타워 네. 소년두는 한국식 발음이고 호식은 네. 슬림타워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슬림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각도. 여러분 다음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자 쓰는 무이게 쓰세요. 이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자, 그러면 무서 그 45도만 살짝 그리고 피세요. 자, 좀 넓죠? 자, 골반 쑥집어넣으시고 태극권처럼 쓰듯이 이게 시원한 기분 자세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안 모으네요. 저 그러고 걸을 수 있어. 못죠? No. 맞네. 어, 아 모든 무술은 네.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게 근본인 거야 혹시라 자세세세 자세세 자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하 오케이 자손 조금만 더밑으어 주시고요 네. 살짝 회전을 중시 여긴다고 했죠? 네, 네. 그렇죠 아자 살짝 자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뒷손은 90도 앞손은 135도 팔꿈치 음. 각도, 음. 오케이. 왜? 네, 네. 가장 디펜스 방어할 때 가장 강력한 각도는 90도. 음. 공격할 수 있을 때 최대 각도는 135도까지만. 음. 더 이상 펴지면 축이 위험하고 아. 꺾일 수 있으니까. 아, 네. 손을 바꿀 때 항상 네. 자 위에서 싹 이렇게 디스토 앞손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충격은 뭘로 받는다고? 어. 팔꿈치. 야, 응. 네. 강한 충격이 와도 팔꿈치를 아. 쭉 떨어뜨려버려야지 이걸 일로 가는 곤란. 음. 그래서, 퉁, 힝, 퉁, 그렇지! 퉁, 탕! 하고 나면 그대로 다시 올라와야지 뭐. <웃음> 쭉 펴면 좋잖아요. 예, 목숨을 내놓으세요. 영충권 네. 자체의 특징은 그렇게 쭉 펴서 많이 때리는 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거요 오케이, 몇자 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영충권에서 가장 이 크로스 라인이라고 해서 대각선을 가장 중요시게요 그래서 스림 타워 할 때도 맨 처음에 배울 때이 크로스 대각선, 음. 대각선 두개 디렉션이 교차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CD 디렉터까지 교차합니 저는 좀 이렇게 투로에 대해서 응. 사실 좀 이렇게 회의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응. 사실 저는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실제에서 쓰는 것들은 응. 사실 딱기술을 응. 연습을 해서 그렇지. 계속 반복 숙달을 해야 실제로 그렇지. 뭐 이렇게 대련을 한다든지 실제에서 쓸수 있는데 그럼. 아니 그러면 이 소년도는 응. 실용 농축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그 기법의 총합체인거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를 익히기 위한 그냥 일반 어떤 무술의 그런 투로 개념인거예요 음, 이렇게 생각하자 어떤 무술이든 그 무술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무술에 독특한 기술이 있어 근데 그무술의 기술이 펼쳐지면 가장 근본되는 움직임이 존재해야 돼그 근본되는 움직임이 투로야 어. 그래서 낚기술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시대 인스턴트 같은 행복 같은 빠르게 못 먹고 마시는 거야. 네. 그런데 한시까지 이투루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 낚기술에는 언젠가 한계가 존재해. 음. 너무 가벼워진다는 거야. 음. 가벼운 건 무겁고 폭체가 없는 걸 만났을 땐 박살이 나. 음. 가오저싸우가 음. 근본이 된다라고 음. 그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걸 음. 연습을 했잖아요. 음. 근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초연습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러면 이 가우 조싸움을 어떻게 쓸 거냐. 그렇지. 그런데 더 일단 펀치. 네. 맨날 가우 조싸움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맨날 펀치. 이것도 가우 조싸움. 어... 항상 가우 조싸움이잖아. 네. 즉 중국 무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음. 보이지 않는 수가 더 많아. 그냥. 가우저 싸우, 가우저 싸우, 가우저 싸우, 가우저 싸우, 연습을 했는데 이걸 뜯어서 차근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안 해. 죠 어.